온다! 온다! 장정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기사 님, 키가 크시네. 엄청... <웃음> 준비를 딱 해놨네 꽈아 어 어떻게 너무 좋아 뷰가 최고 좋았나요 <웃음> 아, 좀 크게 아좀 쉬다 <웃음> 어우 <웃음> 다행이다 아, <목소리> 어, 아무튼, 응? 응? 왜 h e n it gets you, where?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y o e y e not. y o u r when it's e n 세찬이 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. 와, 날씨 너무 잘골라 w i n n e a 여기가 좀잘 쳐주는데 봐. 둘이 이렇게 많다네. 음. 유럽의 약간 모델 같아요. 잘못 돌았어. <웃음> 화장 안 해도 이쁜데? 응. 빨리 요리가 나왔어. <웃음> 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빨리 먹고. 음. 아 양고기 진짜. 이게 리조또가 진짜 맛있어. 음! 아, 진짜 맛있어. 이런 거 와서 처음 넣어보는 거 아니야? 나아 이번에 여행 와서 뭔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끄러워 <웃음> 여행 중에 많이 걸어다니려면 슬리퍼 필수입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서 숙소 뒤에 나와 있는 뒷골목이 거의 환상적이구만. 가 볼까? 가 보자. 치킨 키움의 점프리. 맛있겠네 우리는 막 그냥 와 그냥 가잖아 그렇지 어. 이뻐 이뻐 오늘 되게 이쁜 것 같아 어 머리 그색 가라 그냥 오늘 아유 머리 신경 쓰지 마난 그냥 머리 신경 안 쓰잖아 이렇게 할까 어 메뉴판 진짜 이뻐 이야. 어 네? 그런 것같저 집이 음 먹어볼래? 어 이제 봐 백종맛 4.7 카페에 와 있는 거야? 지금 저 마사지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호텔에서 처음 받아보지 마사지. <웃음> What do you prefer? Cream or oil? Uh, oil free. 어. Okay. Yeah. Oh, you will stay two hours? Yeah. Ah. You will be the next, right? Yeah. <웃음>